어떻게 알았죠? 이미 알고 계시네?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 지민입니다. 어, 점심시간이 올줄 몰랐죠? 네. 어, 사실 제가 오늘 원래 좀 늦은 시간에 어, 한 6시, 7시쯤 오려고 했는데 그때도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일찍 왔습니다. 오늘 스케줄 하루 지금 저는 나와있고 준비하다가 잠시 와서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하다가 들어가려고 왔어요.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좀 부었어요. 과도안 하네. 일찍 만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, 오늘. 오늘 어땠냐고요? 오늘 아직 하루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어떤지는 조금 기다려볼게요. 좀 세워지나? 잠시만요. 흔들리죠 음. 줄것 같아요. 안냥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 흔들리면 얘기해 주세요. 반갑습니다. 일단 오늘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알고 계시네요. 아무 어, 뭐 오랜만에 오긴 했죠, 제가. 인사를 너무 늦게 드려 미안할 따름입니다, 여러분. 그게 얼마나 할 거냐고요? 어, 일단 이쓸 만큼 있어 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30분, 35분 정도 뒤에 저도 준비해야 저 멤버들이랑 같이 촬영할 수가 있어서. 조금 이따가 가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그래도, 그래도 평소보단 좀 일찍 잤고, 점점 이제 시간을 거꾸로 뭔가 이렇게 위로, 이렇게 시간을 좀 일찍 당기고 있어요. 자는 시간을. 네. 네 여러분들도 잠은 잘 자고 계신가요? 잠을 좀잘 자야 되는데 오늘은 잘 자고 왔어요, 그래도. 근데 일어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눈이 좀 부어서 눈이 부었어. 네, 아좀 원래 오늘은 차에서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왜냐면은 뭐 스케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원래 하루까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좀 새롭게 음, 매일 이제 저의 뭐 생활을 많이 보셨을 거고 조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보고 싶었는데 미완성인 상태로 왔네요 오늘 일찍 오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밥은, 밥은 먹었어요? 오늘 보자. 지금 시간이 오시니까 밥은 챙겨 먹었어요? 공부 중인데 안 그래도 뭐 어제 그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또 얘기를 봤어가지고 <웃음> 어제 또 아미분들이랑 영상 통화했으니까 근 저는 먹었어요 음. 지금 뭐 이 시간 때면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, 학교 에 공부하거나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. 근데도 어떻게 200만 분이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건지는 저는 궁금하고, 엄청 빨리 들어오셨네. 되게 저녁 같네. 당연히 공부 하 들어왔어요. 미안합니다. 내가 방해하면 안 되는데. 예 네,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. 을 뭔가 공부하고 이럴 시간이면은. 아 근데 지금 들어온 게더 이상했나 그러면? 아니 좀. 그럼면 네, 저녁에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합니다. 공부하거나 뭐 일하고 한참 일하고 계실 때 들어와서. 어 다른 멤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오늘 같이 촬영이 있어서 다들 그러네. 다다좀 다른 나라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도 수업 들어와야 된다. 그런 분들인데 오늘 생이시, 생일이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. 아, 어제 그리고 어 200명의 아미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영상통화를 했지만 못 들으신 분이 훨씬 많으니까 어, 여, 뭐 진영이랑 어제 또 재밌게 V 이을 하셨겠지만 어, 좀잘 지내고 있었고 어, 행복하게 또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셨습니까? 저안 보는 동안 잘 지냈어요? 아니, 눈이 부어서 그런가 오늘 왜 이렇게 조금... 이상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늦게 오고 참 큰일 났다, 나도, 정말 고고파하면서 지냈어요? 부 점점 빠지 중이에요, 저? <웃음> 아,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아 이거 밖에 너무 덥기도 하고 감사합니다, 괜찮게 생겼다고 해주셔서 다 읽고 있어요. 손들어 달라고 하길래. 와 학교가 다음 주 시작되구나. 택배생 응원하겠습니다. 당신의 라이브를 보면서 내 아기를 잠들게 하고 있어요. 좀더 조용히 얘기할게요. 저는 어떻게 지내는냐뭐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음... 이... 이 멤버들이 여러분들한테 또 콘텐츠 촬영도 하고 요즘은 이제 어디선가 남준행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저희 시간도 조금씩 가지면서 네...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... 지금 시기가 뭘할수 있는 시기는 또 아니고 저도 뭐 별, 별다른 별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,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가끔 시간 보내는 거 말고는 뭐 그냥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, 그게 진짜 단거 같아요 근데 입도 부은 거 같아요, 오늘은 왜 이렇게 <웃음> 입도 지금 내가 어색한 거 같아, 부어가지고 뭔가 얘기하기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<웃음> 아직 어색하긴 한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, 이쁜 말들 다 감사합니다. 이뻐도 멋있음. 이건 잘 모르겠지만.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가고 싶냐? 코로나 끝나면은 일단 좀, 우리 좀 만나야죠. 좀, 수 다니면서 여러분들 좀 보고 해야지. 여행도 여행인데 지금. 아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, 이게, 저 여러분들이 댓글 이렇게 보고 있지만,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 듣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뭔가,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.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. 근데, <웃음> 오랜만에 오니까, 조금, 그거는 있네요. 오마나에 오니까, 조금 어색하네.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. 여러분들 보러 좀 자주 오고 했어야 되는데, 어, 뭐, 음,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어 뭐, 마음이 안 좋았다, 뭐, 기분이 뭐, 어쨌다, 뭐, 이런 건 아닌데,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할때 어 온전히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는 언제나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더 제가 좀 온전할 때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왔고 이제는 여러분들이랑 좀더 대화를 자주자주하면서 서로 좀 위로도 좀 하고 좀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아니 지금 양이 앞에 계신데 네.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뭐 감사하고 네, 지금 우리 날씨가 진짜 더워요. 하늘도 진짜 예쁘고, 보여드릴까요? 아유, 여긴 천장이 예쁘나? 네. 어쨌든,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, 어...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좀 이따가 어차피 지금은 한 10분? 1 5분 아니면 또 들어가야 될것 같으니까 어 확실히 저는 저녁에 오는 게좀 편하긴 한것 같아요 <웃음> 일찍 오니까 내가 정신을 왜 이렇게 못 차리는 것 같지? 늦게 일어나서 그런가? 멤버들 저기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었어요. 저 콘서트가 필요하긴 하죠. 어, 물론 뭐 제가... 뭐라고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콘서트가 딱 멈추고 나니까 딱 멤버들이랑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좀. 원래 이렇게 흘러가던 삶이 딱 멈춘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아미 여러분 계시다는 게 이게 또그 말을 함부로 입받고 밖또낼수 없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이게 응원해 주시는 게 있으니까 음. 여러분 행복 했으면 좋겠 으니까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어제 영상 통화 하는거보 니까. 토니 몬터나, 뭐, 이런 얘기도 많고, 만다꼬,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. 글쎄요, 토니 몬터나는 모르겠고. 만다꼬는, 만다꼬 모두 그 태영이랑의 브이앱은, 제가 한번 태영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떨지. <웃음> 그리고 사실 <웃음> 뭐 저도 사투리를 엄청 쓰지만 사투리를 약간 해봐! 혹은 뭐 알려줘! 이렇게 하면 더 어색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운동은 그러니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운동을 하니까 살이 더 찌더라고요 그래서 살좀 쪘어요 그래서 살좀 뺄게요 <웃음> 완전히 철심이 잃었네 살 그렇게 열심히 빼던 친구가 그죠? 같이 먹으며 진영 님과 방송 을 방송 신나 올려줄 수 있어? 영상 편집해 줄게. 뭐야 운동하는 거요? 뭐요? 그 상이 예쁘다. 감사합니다.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앞으로 이끄는 기 믿은 곳에 감사합니다. 이제 싸 주신 건 여러분 인데, 나도 아이디 를들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. 제가 느껴올 수 없었던 이유가 그게 있네. 여러분, 오늘 달방 나오더만, 여러분들도 꼭이제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. 스케줄이랑 좀 애매하기도 했고, 시간들이... 아, 근데 아, 전다음에 진짜 느껴올래요. <웃음> 아, 아마 사뭇 느낌이 다를 거예요. 제가, 늦게 오면 다시 한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물좀 마시고 싶어요 Uh-huh. <laughs> 빠지는데 큰일 났다. 이거 아. 근데 요즘에 얼굴이 좀더잘 붓는 것 같아요. 어제는 사실 엄청 더어 있었는데, 붓기가 빠진 날이 없네요. 지금 손은 얼마든지 힘들 수 있죠. 그래서 뭐 보냐고요? 넷플릭스는 순위권에 온라인이 다 본거 같은데 아니, 지금 안 가요. 아직 시간 좀더 있어가지고 지금 안갈 건데, 한 10분, 15분 더 있을 거예요.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음, 반려동물 입양 계획이 있나요? 제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동물들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뻐하지만 그리고 알러지가 있어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라 어렵고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는데 음... 이게 뭐 책임을 잘못질것 같아가지고 원래 그 강아지들도 외로움 많이 타고 하잖아요 근데 뭐 돌봐주실 분들... 분도... 고님도 이제 부산에 계시고 그러니까 돌봐주실 분도 없고 그러니까 강아지는 아직 없습니다 저 한... 나이 한 4, 50 됐을 때 그때 키울듯지 않을까요? 왜냐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밥, 밥은 이미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밥 챙겨 드세요 제가 여러분 없을 때 버티는 거는 밥이랑 운동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밥 맛있게 잘 먹고 땀 흘려주고 하는 게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식사 잘하시고 가끔 기분 안 좋으면 조금 뛰고 해보세요 발음이 안나 뛰고 해보세요, 되게 기분 괜찮아질 거예요 늦게 자지만 진짜 노력하고 있고 많이 괜찮아 졌어요 정말. 네 오늘도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율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? 난 스카이 캐슬 봤어요. 저는, 저는 진짜 뭐... 뭐 휴대폰... 방어는 휴대폰도잘안 하고 뭐있다가 시간 보내다가... 사람들은 뭘 하고 지내는... 여러분들은 뭘 하고 지내세요? 쉴때 오늘부터 시험이구나. 오늘 시험인데 지금 어떻게 와인티오늘 왜... <웃음> 시험 잘 보고 오시고 얼른 가서 준비하고 오세요. 청장 보고 멍 때리기. 그렇다니까요. 진짜 할게없다니까 눈이 안 좋다고 아저 괜찮고 지금 되게 괜찮은데 눈이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레, 렌즈를 껴가지고 좀 응충혈이 된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데 <웃음> 그래서 제가 지금 괜찮은데 약간 몽롱한 것 같아요 좀잠 깨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일어난 지한 2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2시간 아닙니다. 기다려주셔서 더 감사하지. 조만간에 제가 저녁에 또 오도록 할게요. 제가 일찍 오니까 그렇네? 원래 안 그런데 아니면은 다음에는 진짜 정신 차려가지고 낮지않던가 그렇게 할게요. 최근에 본영화 없네요. 블랙 위도꼭 보라고 하던데. 수아 수아 춤 안무가 너무 좋아요 아 여러분 어,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미리 얘기 못했지만 버터도 그랬고 퍼내션댄스도 그렇고 자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 챌린지 해주시고 춤 올려주는 것도 다 보고 있고 네, 너무 이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버터도 그렇고 커버를 많이 해주셨잖아요. 챌린지 재밌게 해주시고 전 세계 아미 여러분들의 춤을 보고 있습니다. 제가 귀여우신 분들도 많고 되게 멋있고 어, 와 느낌이 참 엄청 멋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고네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.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엄마는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거 보고 있어요 10분도 안 남았으니까 어머니한테 조금만 양해를 바라네요 어머니 새끼손가락은 잘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지민다음뭐할 건가 저는 이제 곧 이제 준비를 하고 뭐들이랑 스케줄이 있어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3시까지는 그래도 준비를 마시, 마쳐야 돼서 네, 밤, 밤에 오던지 언제든 한번더 제가 다시 올게요. 아, 이제 곧 가야 될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. 아, 진짜 더위 조심하세요. 아, 왜 이렇게 더워? 사람인있데도 아무튼, 더위 조심하시고, 밥도 챙겨 먹고. 아, 네, 여러분들. 숙제 이제 하러 가시고 <웃음> 이제 곧갈 거니까 저도 숙제하시고 일해야 되시는 분들은 오늘도 하루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어 학생 여러분들은 어 누군가에겐 되게 중요한... 누군가에게는 조금 지루한 시간일 수 있지만 공부 화이팅 하시고 아이를 돌보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, 식사 꼭 챙겨 하시고요. 그리고 다 식사 잘 하시고, 아프지 말고, 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 여러분,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이 얘기를 미리 해줄 수가 있겠네요.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, 여러분. 저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아, 여러분들이 곧 보겠다 싶은 콘텐츠를 찍고 있으니까 잘 하고 오겠습니다.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 기, 어,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예. 뭐 걱정같은거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조만간에는 진짜 저녁에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. 이제 곧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도 준비하러 가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가겠습니다. 제정신으로 올게요. <웃음> 저 일찍 잘게요. 그리고 <웃음> 오늘은 일찍 잘게요. 어, 보자. 잠깐만요. 제 캘린더만 한 보고 그러면은 자... 음, 어쨌든... 한 2, 3주 안으로 제가 한번 다시 저녁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랑 또 시간을 그때는 좀 너, 지금보다 훨씬 넉넉하게 여러분들이랑 이따 갈게요. 오 와주셔서 감사하고, 오늘은 저도 일을 해,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, 오늘 하루. 화이팅하고, 딱 끝나고. 주무시게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많이 사랑하고. 사랑합니다. 갈게요. 오케이 기다려주세요. 제가 <웃음> 곧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하러 갈게요.